오늘은 유비야. 오늘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해 오늘은.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야 진짜. 오늘 운이 좋다. 아아 아, 근데 잠시만 누구부터 하지? 시으로 누구부터 하지? 일단은 내 운세부터 보자. 오늘 뽑기를 할 건데 나도 지금 뽑기를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누구, 누구부터 해야 되는지 딱 보자. 이거 내 운세야. 오늘의 총우는 박장대소입니다. 응. 괜찮은 걸까~ 제가 이제 보통은 엄마, 처음 엄마, 자기소개를 썼을 때, 엄마, 처음으로 자기소개에 써드리면 바보형의 엄마, 이제 포로입니다 하고, 포로에서 두 번째 엄마, 맡기면 포로기로 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지금 세 번째로 벌써 맡겨주셔가지고... 아, 그만, 얼마야? 엄마 3만 개면 얼마야? 여러분들 35 오케 오케 근데 이걸 이미 다 있어 카드가 감량 퇴사다 이게 현질을 진짜 많이 하셨어 이미 과금을 많이 하셨어 카드 봐봐 이미 다 있어 뽀뽀 뽀뽀 뽑아도 지금 유비 빼고 다 있어 유비만 없어 아니 너무 많아 이미 과금을 많이 하신 상태야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어. 와 장난 아니지 이거 봐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유비 못 보면 흑화라고. <웃음> 유비 없어 무가금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오늘의 운세부터 보자. 이거지. 운세 처음는 열보 전진입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행운이 깃들 것이니 어려움이 없는 날이 되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간다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는 것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제일 포인트가 뭔지, 뭔지 알아? 자신의 앞에 어려운 일이 놓여있더라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악재를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오늘 더우 할곳 은색 그만 봐야 돼 그럼 잠시만 나 궁금한 게 유비 하나만 있으면 돼? 유비 하나만? 원하는 리스트를 쭉 대보자 한번 육손 유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육손 유비 기가 막혀 간다 어? 얘 가면 나쁘지 않아 어?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나쁘지 않아 오! 법정법정 법정 나쁘지 않아 이것은 바로 밑바 망 무슨 망이라니 하나 나오면 진짜 끝났다 이제 가자 가자 지금 하나 나 보라색 지금 이거 달려야 돼 지금 아왜 그래 아. 아 빨리 나와 잠시만 아 어떡하지 오한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약간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 나빠 아, 나가리 아니에요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렴아왜 잠시만 장패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금. 아직 나 우리에게는 만육천 그가 남아있어. 아니, 우리에게 만육천 그만 남아있어! 지금!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 아, 송견! 송견 나쁘지 않지? 송견 나쁘지 않지? 송견까지 나쁘지 않지? 이건 또 스무스하게 하나 더쓸수 있어, 이건. 오. 가자 우리에게 아직 14,000 금화가 남아있어 어 빠르게 빠르게 가자! 손권! 손손손 써도 뭐 맞출 수 있어 여러분 손손손손견, 어. 손책, 손관 오빠 있잖아 어 맞출 수 있어 이거는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 지금 어. 오! 손견, 손책, 손관 어? 우와 역캠 섭외까지 완료 와 내가 한 스택 맞췄다 지금 오! 싫어요, 지금 이거? 나 싫어야 지금이나 오늘 봤는데 금 와! 와! 오내 너무 크로다 미쳤다. 와! 진짜 이거는 와! 오늘 해냈다. 오늘 해냈다. 오늘 진짜 오늘 약간 리 봤나 보다 오늘. 와! 근데 우리 있어. 우리 아직9천그마 금화가 나와있어 우리 여러분들. 왜 이러니? 또 근데 잠시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소개까지 해야 내그 모든 거를 하는 건 시즌 2도 부탁한다고. 아, 믿고 맡기는 보영 대리 맡기. 자기 소개까지 내가 떠준 다 바보영의 완벽한 포르니입니다. 기가 막혀. 어 누구 거야? 이 벌거진님 거 맞아? 아 맞대 맞대. 벌거진님. 뭐야 세려? 어 아니 이번 나뭐 어, 세력 뭐야 어머 와 내가 다 이김 내가 다이긴 지금 그런 남자라면 내가 갖고 싶은어 내가 보니까 아까 민토 오빠 가 너무 잘 나온다 <웃음> 야다 조용히 해봐 내 거부터 해야 돼민토 오빠가 너무 잘 나와서 지금 내내내 내, 내 차례인 것 같아 <웃음> 그래 한번 보자. 어. 아니 방값에 마소? 나쁘지 않아 나 근데 나 진짜 한 번밖에 못 돌리거든? 지금이야! 어? 아.. 이게 진짜 힐링었어 저를 제물로 사았습니다 저를 제물로 사놨어요 어? 다음 판은 좋을 거예요 후이 쓰리다 아니 내꼴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시청자코 좋은 거 나온 거싫어해 지금? 아나 진짜.. 오빠.. 나 믿지? <웃음> 나 믿지? 가자! 어? 어? 가자! 어? 가자! 어? 서서 아니야 아니야 느낌 좋아 어? 어? 아니 왜 이러냐? 비야 저기 죄송한데 근데 혹시 나한 마디만 해도 돼, 오빠? 내가 다 뽑고 나서 한 마디만 할게 진짜 진으로. 아 나쁘지 않아 지금. 일단은 이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빨리 뽑을게. 빨리빨리 뽑게. 을 이게 빨리빨리 그런지. 소황 어 소황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나는 왜냐면 나는 그걸로 갈거든. 난 동전으로 갈거든. 근데 오빠는 약간 부조하라가지고 과과. 일선 어 죄다 긍하라고 역시야. 아. 어? 나한개만 나와 유비 우길 자자. 어나 어떻게 지금? <웃음> 맞춰. 맞춰 맞춰 맞춰. 잠시만 맞춰. 아 제발. <웃음> 서서 서서 서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유비 우길 자자라고. 유비 우길 자자 유비 우길 자자. <웃음> 잠시만.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오. <웃음> 황홀령 황홀령 사 <웃음> 자가 오 갑자기 잘 나온다 갑자기 잘 나온다 삼이 마중하 한발더남았지 몰랐어. 한발더남았지 몰랐어. 한발 남았어. 우리 게마지막 있다. 한발더 남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점점점 없어요. 아, 나와 부끄러워. 어, 나 어떡해? 아, 니 아까... 아까... 아니 아까 일선 보러 전보다 그만하면 아, 잠시만, 나 아까 일선 보러 전보다 그만...